안녕하세요. 동경환영 김예리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배체트병을 생각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환자분들께서 입속에 염증 소견이 반복적으로 보이면 어, 나 배체트병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배체트병은 단순히 구강염증만으로는 판단하지는 않고요. 치트병 환자에게는 구강궤양뿐 아니라 외음부나 눈, 피부 증상 등 다양한 임상 소견이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선 구강염증은 가장 흔한 증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며 거의 모든 환자분들에게 나타납니다. 대개 1, 2주 이내에 깨끗하게 낫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재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음부궤양은 생식기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성별을 가리지 않고 남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고 구강계양보다는 크고 깊게 나타나기 때문에 낫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셋째로 안구병명은 배체트병의 증상 중 가장 심각한 증상 중 하나인데요 결막이 충혈되거나 홍채염, 포도막염 등으로 나타나며 더 나아가서 농내장 막막박리 시신경의 위축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가요? 마지막으로 피부병변으로는 모낭염, 결절성 홍반, 여드름성 병변 등이 있습니다. 주로 하지부의 발진을 형성하기는 하지만 엉덩이 쪽이나 상체, 또 목이나 얼굴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체트병은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혈관염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실 혈관 있는 어디에든 염증을 일으킬 수는 있거든요. 따라서 신경병변이나 관절염증 또 소장과 대장에 염증이 생기면 설사나 혈변을 본다든지 하는 증상도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배체트병은 여러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토대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단순히 귀찮고 불편한 수준의 증상들을 유발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실명이나 어디로? 반신불수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최대한 일찍 치료를 시작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혈관염특화병원 동경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